s 이번에또 전동 카를 타고, 네 왕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커피, 무슨 커피죠? 아, 고 출발! 무슨 커피? 코카나 <놀람> 커피! 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또면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오! 이 사람은 가은 사람은 테개고생다은다입이은다니다 오! 이 사람은 다입니은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오! 이 사람은 다이시면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여자 금지했습니다 아이고, 왠지 기분이 나쁘네. 오늘 여자분들이 먼저 들어가시고요. 남자분 다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하 중화문들어오지않고 여문들어왔을까 여러분? 중화문들 잠겼으니까하하 원래 왕그 자금성 설계주느라 베트남 사람의 꽃이 나무 이름은 짬바나무요 짬바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짬바이 짬바나? 옛날에 국년들이 머리꽂어서 왕한테 나아잡아봐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따가 저, 노란 거문 안에 들어가면 누구가니 펌프네서 이름이 뭐냐고 하면요. 절대로 대답해 아, 주시면 안돼요비찮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피파. 아, 拜拜 가면은 문관, 도관, 모신자당 뒤에는 동입니왕모당 응원왕이 열세명왕이세요 열세명왕 중에 제일 중요한 왕은 이대왕 민망왕이라고 합니다이 당을 모두 다 뛰나시고 아음에서해 <목소리가> 네 이제 헤어져야하네요 아유 이별이네요 우리 나고만 이마 아이 여러분 오늘 저녁은 현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예, 우리 삼겹살 고고나고요 된장국도 맛고있주 좋습니다. 고 아주 좋람들과 함께하고 삼겹살 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는사람는 먼저 드리는, 된 사람이 장땡이요.